거의 진짜 솔직히 100% 아플 거예요 100% 왜냐면 이걸 안 아픈 분을본 적이 없어 안녕하세요 메시탈주량우수의 이정원입니다 몸이 뭉쳐 있으면은 내가 의지를 가져도 운동 자세가 안 나온다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해당되는 근육이 뭉친 채로 운동을 하시면은 아마 부상을 당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의지와 달리 불가피하게 운동 동작을 방해하는 근육들에 대한 어떤 증상과 그리고 그에 따른 뭉쳐진 근육들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이익상견갑이라 그러죠 날개뼈가 이렇게 떠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익상경갑이 되면 왜안 좋냐? 가슴, 등, 어깨 운동, 뭐 그런 걸할때 날개뼈가 제자리에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애초에 그냥 운동이 안 돼요. 그냥 소위 말해서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그 부위가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이 이렇게 약간 익산 견갑이 이렇게 익상경갑이 이렇게 들려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내가 똑같이 로우 동작을 해도 여기 광배가 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익상경갑을 반드시 해결을 하시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뒷모습이 누군가가 봤을 때 날개뼈가 떠있어 이런 말을 들었다면요 여러분들은 상부승모근과 전거근 그리고 소흉근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운동을 잘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소흉근입니다 우리가 어깨 넓어지는 운동으로 이 가슴 운동 등 운동이 있잖아요 소흉근이 말리면요 이 운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안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방해하거든요 소흉근이 단축된 상태에 있으면 은 근육이 이렇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등 운동하려고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턱걸이 하려고 이렇게 넘기려고 해도 안 넘어가니까 어깨가 이렇게 동작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 로우를 해도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형근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를 여기 겨드랑이 안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푸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왼쪽이라고 했을 때 팔꿈치를 어깨높이로 대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쭉이 왼쪽에 반대 방향으로 시선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죠. 이 스트레칭만으로 좀잘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여기 부위 있잖아요. 가슴 이 바깥쪽의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아마 소형근이 뭉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아프실 겁니다. 여기서 이 소형근 부분을 이렇게 뭉퉁한 부분에 이렇게 딱 찝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찝는 것만으로도 아플 겁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편 채로 쭉 들어서 왔다 갔다 해주실 거죠. 아마 많이 아프시면은 이게 팔에 이렇게 잘안 올라갈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풀 동작은 바로 상부승모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상부승모근 뭉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회원분들에게 상부승모근 풀라고잘 이야기를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상부승모근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의외로 상부승모근이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상부승모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승모근은요 딱 이렇게 마른목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상부승모근이 위에 이등변삼각형이고 중부하부승모근이 이렇게 밑으로 이등변삼각형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사실 견갑의 안정화 라고 그러고 쇼이더패킹 이라 부르는 거예요 견갑의 안정화가 무너졌기 때문에 상부 승모근이 많이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승모근이 실제로 강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부 승모근은 그냥 풀기만 하기보다는 뒤에 중하부 승모근을 강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중하부 승모근이 안 쓰이니까 상부 승모근만 많이 이렇게 끌어서 썼잖아요. 그래서 뭉치긴 합니다. 그래서 뭉쳤을 경우에는 보통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리시면 이 흉쇄유돌근 이 있어요. 이쪽 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 있죠? 여기를 이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꾹꾹 이렇게 지그시 타고 내려가시면서 어우셔.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가 불편하고 목에 담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능형근이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왼쪽이 이제 능형근이 좀 약해요 그래서 등 운동을 하면 왼쪽 능형근이 좀잘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능형근은 근데 조금 어려워요 능형근이 쉽게 잘안 풀어지거든요 이 폼롤러로 푸시는 게 조금 더 쉬운데 자 왼쪽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 이 가슴을 말아 주시는 거죠 가슴을 살짝 말아 주시면 능형근을 푸시기가 훨씬 더 용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폼롤러를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체중을 적절하게 내가 풀고 싶은 부위에 폼롤러를 향해서 내 체중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발을 띄워 가지고 이 능형근 쪽에 내 체중이 아예 쏠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실어 주시면 능형근이 스트레칭이 되실 겁니다 아... 아, 아유... 아, 엄청... 자, 그러면 이제 익상경갑의 원인 중에 마지막 요인인 전거근. 전거근이 좀 잘못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익상경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어깨 통증을 가지고 계신 운동을 좀덜 하신 분들이 이 전거근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자 여기서 왼쪽 정각근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냐면.